안녕하세요. 뮬리뮬리 김뮬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글리터 덕후분들에게 추천드릴 글리터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은 스틸라의 메탈 글리터 제품으로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꿀조합 위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펄 장인 스틸라 글리터 섀도우는 미국 글로벌 브랜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는 글리터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바로 화장인인 스틸라일 거예요. 이미 한국에서는 2017년도 뷰티 어워드를 시작해서 글로우 픽, 얼루어, 파우더룸 등 뷰티 어워드 11관왕 수상을 했고요. 그만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글리터라는 거죠. 가벼운 질감과 매끄러운 발림성으로 눈가에 올리자마자 부드럽게 밀착되면서 가루날림 없이 지속력도 뛰어난 제품이에요. 실라 메탈 글리터 피그먼트는 정말 손에 올리고 눈가에 올리고 어디에든 올려도 영롱 영롱함 그 자체입니다 글리터는 올리고 나서 마무리감이 중요한데 정말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게 특징이고 패키지에서 보는 컬러와 테스트를 했을 때 색상이 다르지 않게 그대로 표현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점이에요 제가 선택한 첫 번째 글리터 섀도우 꿀조합이에요 베이스로 바를 컬러는 돌리쉬 컬러이고요. 촉촉하게 발리면서 부드럽게 펴발라지는데 픽싱이 빠른 만큼 지속력 높은 제품이라 바를 때 참고하시고 발라야 될것 같아요. 컬러는 맑은 피치 핑크 베이스에 자잘자잘한 골드 글리터의 조화인데 솔직히 돌리쉬는 베이스 자체부터 예쁜데 글리터가 영롱영롱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 자체 단독으로만 사용을 해도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저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에 올려줄거예요 먼저 손등에 올려서 양 조절을 하면서 바르는게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양을 올리지 않고 브러쉬로 살짝 올려준 후에 펄감을 살리기 위해서 손으로 양 조절을 해서 톡톡톡 올려서 자연스럽게 퍼트려줄게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죠? 언더에도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동공 중앙 부분까지만 바르도록 할게요 브러쉬로 바르게 되면 좀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선택한 컬러는 정말 유명한 컬러 바로 키튼 카르마 컬러인데요 팁을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팁이 아닌 얇은 미니 팁으로 출시가 되어있는 제품이고요. 끝이 얇고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애교살 표현이라든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디테일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키튼카르마는 스테디셀러로 정말 유명한 제품이고요. 은은한 샴페인 베이스에 실버골드 글리터가 아주 한가득 들어가 있는 게 한눈에도 보이는 제품이에요. 블링블링한 글리터와 이 고급스러운 컬러가 함께 있어서 사실 이 제품도 컬러를 살짝 올려서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쁜 컬러라는 거. 저는 미니 팁으로 언더 쪽을 올려줄 거예요. 아주 살짝 올린 뒤에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경계선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눈 밑에 불빛을 밝혀주는 눈빛 반사 메이크업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컬러는 펄리나 컬러를 선택을 해봤고요. 화이트 베이스에 라이트 블루, 핑크, 퍼플 펄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화이트 베이스가 투명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펄들이 너무 크지 않은데 이세 가지 펄들이 정말 조화롭게 있어서 오묘한 정말 오묘한 마법의 가루를 얹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언더나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의 필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썸머 메이크업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컬러가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는 게 너무 아쉬워요. 펄리나는 손으로 양 조절을 해서 동공 쪽에 살짝 톡톡톡 올려서 오묘한 빛을 밝혀줄게요. 그리고 펄감이나 이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언더 쪽에도 살짝 올려서 눈 트임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또렷함을 주기 위해서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점막 있는 쪽을 채워주고 자연스러운 아이라인 연출을 위해서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를 얇게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번째 너무 과하지 않고 데일리로 할수 있는 스틸라 글리터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번째 꿀조합입니다. 첫번째로 선택한 컬러는 튤립 트윙클 컬러인데요. 생기있는 핑크 로즈 베이스와 골드 글리터가 있는데 생기발랄 핑크 로즈 컬러를 이 골드 글리터가 컬러감을 살짝 눌러주는 컬러로 발색이 돼요. 이 글리터의 입자가 적당해서 눈 위에 올렸을 때이 글리터의 영롱함이 좀더 돋보이게 발색이 돼요. 핑크 컬러감 자체가 채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양 조절을 해서 발라주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언더에 있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도록 하는데 두껍지 않게 얇게 바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베이스로 튤립 트윙클 컬러를 올려줬다면 원더러스트 컬러를 올릴 텐데 처음에 봤을 때는 키튼 카르마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하고 딱 발색을 해보니까 은은한 시어 골드 베이스와 자잘한 핑크 펄이 들어가 있어서 베이직하면서 이 핑크 펄의 환상적인 조화로 적절한 화려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셔골드 베이스가 투명하게 비춰지면서 이 핑크펄이 비춰지는 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 동공 위쪽에만 살짝 톡톡톡 올려서 바르면 조금 더 화려하면서 뭔가 볼륨감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동공 쪽까지 살짝 올려서 은은한 애교살까지 표현해 주도록 합니다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펄감 있는 브라운 섀도우로 스머지를 줍니다. 그리고 언더 쪽에또 살짝 올려서 눈을 좀 확장시키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꿀조합까지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글리터 없이 못 사는 우리 까마귀 분들을 위해서 스틸라 글리터 섀도우 꿀조합을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윌리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 はい。